관광지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나트랑에 뭐뭐볼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사원도 있고 뭐 성당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래 처음 이용해 보려는데 오늘은 약간 하이커 느낌으로 이따가 끝나면은 또 바로 저 바다 바다 가서 또 해수욕 한번 하고 려고 그래서 수영복도 입고. 가시고.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걸어다니 생각을 했으니 모닝맥주. 여기가 롱선사 자, 절이래 절. 자 가봅시다. 와, 장난 아니다. 여기는 입장료는 없는데, 아뭐 아이... 향이야, 괜찮아. 이렇게 좀겼어 보여요? 일상? 요거. 저희가 올라가야 돼. 내가 서치를 좀 해봤는데 초입에 향 사라고 달려든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 거절 안 하면 올라가면서 계속 사줘야 돼 그래서 아예 애초에 향 이렇게 디나이 에 해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된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약간 공사 중이긴 한데 멋있네 k o e o r e a o r e Korea. r o r Korea. o e a k a o e r e r a Korea. k a k o o e a o o o r e a e e a r e e a e a r e e a e 오. 슬리핑 불다. 엄청 크네. 오. 좋다. 아, oh, really? Take o your head. 4 t i m e 4 t i m 해줘야지 또 그럼. 1, 2, 3, 4 w o three four l a 1 g 1 laugh l 8 u g h laugh l a u h l a t s l g o l d 재밌네. l g l h a u h a g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웃음> so how much is t h a 볼론 나옵니다. Thank you for you understand that. To make it e e n how much is it? Now yeah, 200,000 dong for one. day 100 200,000 dong for thing it. 200,000 dong for t h n dong. Oh, no. Sorry, sorry. Just I I I c a n give you a tip, you know? b e c a u s e I don't need it. h yeah, e l p me o n i t e d b a y man. o just just just a little little tip. Okay? I have not s a v e t much money yet. I, I don't know how much is t h e t The two thousand very cheap. Cannot yeah. buy anything But I, I don't have any change. See, no change. i c a n g back you. No. i o I c a n g back t you. I have the money. Just change. keep it. Thank you. Thank <laughs> you. i i e back o no, o no. You don't need it? No, no. Oh. Thank you. b <laughs> n 저거를 사, 사달라 그러는데 투원드레드를 부르면 은 만원인거잖아 난 저거 필요가 없는데 만원씩이나 주라고 그래서 투원들레드 하니까 조용히 하래 슈슈막 이래 그러더니 그럼 백만에 달래 그래서 아 그냥 팁 준다고 <웃음> 나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이천 2000 주니까 이천이면 은 저 지금 잔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2,000원을 100원이네. 미안하긴 한데 잔돈이 없어. 말도 쩐지 너무 친절하다 했어요. 저정 있고. 너무 이거 서울같은데? 불암산 아니야? 애들이 수학여행 왔나봐 반체 사진 찍고 있네 이게 다야 이따 또 해수욕장 들어가면 또미운수겠네 아이 꽃 이쁘다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아줌마가 나복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사줘서 저주하는 거 아니야? 너무 슬픈데. 그, 여기가 그 성당. 뭘로 지웠다고 하더라고 어? 되게 뭐 이쁘게 되어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잠긴 것 같은데? 진짜 닫았어 진짜 닫았어 그래 바이크 불렀어 아, 여기가 이 피자집 주방인가 본데 저기 내 피자가 구워 오.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내 자리거든? 이걸 보면서 먹는 거야. 맥도 잘하면서. 이거 다 먹었다. 이어뜬 거야 은이곳고이영복도 가지고 왔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아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시은 이곳은 시곳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하프 마리길리타 하프 치즈 이건 여기서 만든 에일인가봐 두번째 잔맥도날드 시원한거 만동 500원 해수욕장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도 너무 너무 더워서 이게 안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풀장으로 너무먹으러 아, 리고 그, 그 예약이 돼가지고 스노클링 그래서 내일 가는걸로 확정 어디 뭐 배타고 들어가가지고 한다는데 너무 너무 기대돼 한번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한국인을 거의 못봐가지고 공항에서는 되게 많았는데 다들 빈 빈털 저기로 아일랜드가 조별로 갔지 않아요 일차지만 원래 휴양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어, 크게 그렇게 뭐 이따가 그 여기 셀링 클럽 어제 못 가본 거 한번 가보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오늘은 좀뭐 여유를 좀 즐기겠습니다. 치.